어쌈 시사 8페이지 1번 유형 일 해야 되니? 영에서의 자극한인가요? 영에서의 네. 자극한 얼마입니까? 이에서의 우극한 얼마입니까? 음. 0 한 작년 이맘때 쯤에 처음에 이 녀석을 만났을 때그당혹감이 느껴져, 기억나? <웃음> 어? 이게 왜? 왼쪽에서 다고 어? 모금이 저리고 막 이랬던 너희들의 그 모습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영이 별표 자 일단은 이 모습을 좀 기억해 줘봐 문제를 보면 리미트하고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쪽 편에 있을 거고 이쪽 편에도 두 개의 리미트가 나와 있는데 둘다 가는 곳이 같니? 그러면 별 고민 안하고 풀면 돼. 근데 이쪽은 2로 가고 여기는 뭐 0으로 가고 이럴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x-2분의 fx 이게 3이야. 근데 여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어 x분의 f의 x 플러스 2 얘는 얼마일까? 이거거든. 굳이 여기다 넣어봐. 얼마야? 0분의 X-2는 0으로 가겠지 이 X-2를 T로 치환한 거거든 그럼 X는 T 플러스 2니까 T 플러스 2가 들어온 거야 같은 식이야 둘이 무슨 의미지 해야 돼? 그래서 요 밑에 가는 방향 X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달라지면 요렇게 기술이 좀 들어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딱 봤는데 둘다 2로 가잖아 그럼 문제 없는 거지 이거는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어, 문제는 있는데 어? 난관이 없는거지? 어아 배고파 리미트 x가 2로 가요 분모 얼마야? fx의 제곱 음, 마이너스 9분의 x, x 마이너스 2자 이거 형태 맞추기지 어떻게 할거야? 분모분자 뭘로 나눌거야? 안 나눌거야? 이거 인수분해되죠 네. fx 플러스 3 분모 분자를 x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제 형태 다 끝났어. 이게 얼마야? 5. 5. 얘는 5야 분명히. 자 그리고 2를 넣어보자.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서. 네. f2는 어디에 수렴해? 3. 그러니까 분모는 얼마입니까? 5, 6, 3, 4, 3, 4. 자, 늘 얘기하지만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수렴 수렴의 계산이 아니라 발산 발산과의 계산 또는 발산 분의 발산, 발산 빼기 발산 0분의 0골 오케이? Okay? 이런 걸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해준다 U3 limit X가 0으로가 분모 얼마 루트 뭐 0루트 어, X분의 자딱 넣었더니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지 네응 그건 뭐 해야 돼 이건 인수구대가 안 되니까 유리화지 네 제곱 빼기 제곱 2x 20x 자,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4-x 0인자가 누구지? x 0인자가 소거되면 나머지는 굳이 소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부, 이거 어차피 얘는 근데 약분이 되는 거니까 얼마? 10, 들어가면 루트 4, 2 더하기 2, 4, 0 어, 이게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잡혀갔나? 우리 시로이만들어오는데 <웃음> 유사. 아, 어제 식가는 길에 또 KFC를 들려서 밥두 조각과, 오리지널 두 조각과 블랙라벨 두 조각을 먹었거든요 네. 그럼 네 조각이잖아 네 조각에서 얼마 게 5,800 너무 근데 오리지널 두 조각에 허벅지를 안 줬어 야, 어제 허벅지 친소했죠 네. 자 x가 2로 갑니다 이거 e 뭐 얼마야? x 마이너스 -E. 2분내 루트 a. x 플러스 a, a. 마이너스 2 얘가 e. e. b다 일단 분모 영이니까 분자도영이어에대서 a는 얼마가 돼야 돼4 맞니? 맞잖아 2 e, 2이야 e 되는 거 아니에요? E가? a가 왜 2가 돼야 돼? 2가 e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미안해요 <웃음> 왜 x 뭐가 돼야 돼? 2 2 들어갔어? 미안해요 2 2 2가2 2 돼? 2 2 2 2 2 2 2 2 2 너무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여기에 음. 루트 x, x 플러스 2 플러스 2, 2. 이거 틀리기만 해봐야 제곱 빼기 제곱하면 x, x, x 마이너스 x. 2 0인자 소거하시고 이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얼마? 4분의, 4분의 1. 1 그래서 b는? 4분의 1네 4분의 1 마지막 계산 못하는 일은 없겠죠? 21? 다음 5번 5번 이로 가자 5번을 막쓸려고 이렇게 보면서 너희가 이제 그 밑에 6번이 눈에 들어오잖아. <웃음> 아휴, 한숨이 나오지. 근데 몇 점이야? 3점. 그러니까 너희는 일단 <웃음> 겉모습 보고 쪼는 거란 말이야. <웃음> 야 길거리에서 날 만났어. 아 물론 쫄겠지. 근데 나 되게 착해. 아니요. <웃음> 네. <웃음> 나 사람들한테 시비 잘안 걸어. 아니, 시비를... 시비 아니, 나 평생을 걷는. 살면서 싸워본 적이 손에 꼽혀. 아니구나, 나 중학교 어. 초등학교 6때 겁나 싸웠구나. <웃음> 죄송고명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웃음> 나오신 분들. 어, 미안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X제곱분에 Fx가 뭐야? 2. 얘가 뭘 얘기해? Fx는 몇 차다? 2차다. 음. Fx 몇 차다? 2차다, 또? 최고참계수가 2로 출발한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아. 0으로 가 뭐야? x분의 FH. fx가 얼마다? 3. 3. 얘는 0인자가 x가 분명히 하나가 다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x로 묶인다? 상수함 없다. f0은 0이니까. 그리고 얘서뭘 얘기한다? 1차항이 3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묶으면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 fx는? 2x 제곱 플러스 3x 자 다시 봐두 번째 봐봐 이 녀석 해석을 좀 합시다 이쪽으로 바꿀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가 k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생각해라 0분의 0 꼴이니까 f0은 0이다 맞지 두 번째 이게 뭐야? f 프라임 영지 이게 K다. 야 그치? 자, 근데 우리 알아야 될것좀 보자. F0이 뭘 얘기해? 다항식이면? 상수항. 어, 상수항. 자, 이과 가시는 분들은 F0, F'0 프라임 이제 F라는 식이 꼭 다항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생각을 바꿔야 돼. 22번까지는 다항함수일 수밖에 없어. 문제다항함수줄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3번부터는 이게 무슨 함수다라는 선입관을 빼야 돼. 오케이? 우리 정적분할 때아래끝이 0이면 되게 많아잖아. 그게 왜? 다항함수니까 0이면다 0되기 때문이야. 적분상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지수함수는 0료면 0되니? 1 되잖아. 코사인함수는 0료면 0되기1 되잖아. 그러니까 0어도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어서 그때는 세부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야. 너희는 모습이 바뀌어 돼. 21번, 22번까지는. 와0영이네안 놓다가 23번부터는. 너야지. <웃음> 이렇게 되 그래, 거야. 자, F 프라임 0은 뭘 얘기해? 1차. 그렇지. 1차함계지지 오케이. F 더블 프라임 0은 2차는 계수해요 근데 F 더블 프라임 자체가 수학 1, 2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F x 완성됐지? 뭐고 하는 거야? V 끝. 8 더하기 6이니까 얼마? 14. 자, 너희가 싫어하니까 6번을 하려고 넓은 공간으로 준다 보자고. 6번 다음에, 당연히 7번이겠지? 어. 안 보여서. 6번. 자, 그림이 있는데, 그림 뭐 대충 한번 그려보고. 자, 나는 너희 수능 문제 풀 때도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을 살려,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그려보는 걸 추천해.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지나가 y는 x 플러스 1. 그리고 어디? 마이너스 1,0. 여기가 a. 그 다음에 t, t, t 플러스 1. 이미의 한 점이겠지? 네. 요 점을 여기다 그리는 걸 이제 후회하고 있어. 여기다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인지는 너희가 그려보면 알 거야. 여기서 수직인 직선이 수직인 직선이 했으니까 얘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T 플러스 마이너스 X T 플러스 1 가능? 네. 예. 이게 뭐야? 저거잖아.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어떻게 해? Y는 M에 X-A 플러스 B 오케이? Okay? 까먹지 마. 절대로. 몇날 까먹었네. 그럼 이렇게 됐어. 요점의 좌표나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여기를 Q라고 잡았어. 쓸모 없는 건안 구할 거니까 문제에서 여기 P점, A P의 제곱분의 A Q의 제곱의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달라는 거지. 야, 근데 왜 제곱했을까 거리에다가 루트 없어지라고.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네 둘사이의 거리는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 왜? 어차피 루트 씌우고 제곱했으니까 사라지겠죠? 네. 여기 2차네요. 그럼 어차피 답이 나오려면 어차피 어차피 답이 나오려면 여러분도 2차식이 나오겠지? 네. 일단 뭐야? hq니까 요 길이네? 그럼 q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q점은? 여기. 이, 이 y 좌표니까 0,의 에되겠지 Y 좌편 뒤에 붙은 거 아니야. 0,야. 얼마야? 2T 플러스 1. 두점 사이의 거리는 1 2t 더하기 2T 플러스 1에제곱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분의 무한 차수 비교하면 2차 분의 2차 분모 얼마? 2. 2. 분자 얼마? 4. 정답은? 2. 자, 이거 3점인데 2분 안에 풀수 있겠어? 2식 빨리 써야지 그냥. 20 네. 나오겠지. 그럼 쓰잘데기 없이 보이는 모든 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점만 구하는 거니까 규점에 대해 빠르게 구하겠지. 그럼 둘사 이게 연산이지. 그러니까 이건 연산의 싸움이지. 그지 2분 안에 풀수 있게끔 연산력도 길러야 되는 거야. 유 어, 3월부터는 3월 방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실수 끝나고 나면 3월부터는 유형을 잡을 겁니다. 수능에 자주 나오는 유형 그리고 우리끼리의 문구들 예를 들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만 고찰을 한다거나 오케이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모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음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그리는 동안 너희는 문제를 풀어보아도 좋아요. 와우 영. 뭐야 이거 야, 어쨌든 그냥 내려가고 있는거지? 아무튼 내 말을 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웃음> 역시 역시 <1. 웃음> 여기. 여기 여기 그냥 이렇게 생겼네? 여기 <웃음>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기하 좋아요 나 혼자 밥도 먹고 됐나? 내가와인는팩스 <웃음> 네. 조금 더 눈에 띄기 위해서 그래프 자체는 주황색으로 그려보자 됐나? 네. 자, 일단, 다 지금 기억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의 우국한 얼마입니까? 1 맞죠? 1이야. 기억권은 맞으니까 신경 안 쓸게요. 니음번 보도록 할게요. 2에서의 자국한 얼마입니까? 1이요. 1 맞죠? 아니, 틀렸죠? <웃음> 니음번 틀렸네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기억니음 이거 답답해. 이미 뭐물 건너 간 거지. 1, 3번 중에 하나겠지? 야,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사실. 객관식의 정답률을 20%가 아닌 지금 50%로 끌어올린 거 아니야 야. 그럼 나 같으면 이거 맨 마지막까지 만약에 ㄷ번이 으로리면어게할것 같아? 지금은... 찍지 않아 1번의 개수와 3번의 개수를 세 전체 중에 아, 어, 최대한 똑같은 상황이면 그때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어쩔 수 없는데 딱셌는데 만약에 3번이 더 많아 그럼 나는 1번을 찍지 왜냐면 나는 문제를 내본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때는 모든 시험을 다 해봤거든 네 숫자가 되게 골, 골아 거의 <웃음> 만약에 25문제면 보기가 5개잖아 5개, 5개, 5개, 5개, 개 나오는 이상적인데 한두 개차 이렇게 불쭉날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근데 대부분 고르게 나와 근데 모의고사는 그랬거든 사실 고르게 낼수 밖에 없었어 왜냐면 한 문제 편집 내면 그 번호로 찍은 애가 유리잖아 음... 1번으로 찍고 3번으로 찍었는데 1번이 10개 나왔고 3번이 2개 나왔으면 1번 찍은 놈은 똑같이 찍었는데 얘는 로또잖아. 그게 싫으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는데 몇년 전부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 번호 몰빵되는 거, 번호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원래는 그래서 20문제가 아니라 21개였던 이유가 그거야. 국관식이 21개. 어... 한 문제 정도는 보기가 한 개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니까 러 정확한 찍기가 불가능해지지. 그지? 이게 20문제였어 봐. 한 문제를 몰라. 나머지 정확하게 다 풀었어. 다시 봐도 답이야. 다 셌는데 5, 5, 5, 5, 4야. 그럼 마지막 한 문제는 안 풀어도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20, 21문제였던 거야. 자, 급번 가자. 급번에 해석만 하면 되겠죠. 절대값 fx는 뭐야? x는 2에서 연속이냐고 물었거든? 자, 그러면 그려서 풀지 않고 그냥 푸는 거 가볼게요. 2에서의 자극한 2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함수 값을 구해야 되겠죠? 2에서의 자극한 얼마입니까? 1이에요. 2에서의 우극한 얼마입니까? 이에서의 함수가 네. 얼마입니까? 네. 이것들을 다 절대값을 씌울 거잖아요? 네. 그럼 얼마입니까, 전부? 예, 네. 예, 연속이죠? 네. 자, 근데 우리 이거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에서 연속 맞지? 네. 이에서 극한값 같나요? 네. 이에서 극한값은 같죠? 네. 이에서 미분 됩니까? 네. 안 되겠죠. 됐슈? 네 다음 8번 연속에 대한 이야기죠 어우 내 수업이랑 딱그 개수가 맞아서 좋은 것 같아 연속까지 딱 하고 보면 이게 딱한 단어죠 너희는 별로겠지 <웃음> 6,8 6, 8, 봤더니, 어,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 연속이냐 아닌지는 모르고, 그치. 이래서의 우극하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아래에다 집어넣더니 얼마 나와? 1나오죠 1 그러니까 맞죠? 네. 여기 A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X가 1 이하, X가 1보다 클 때. 자, 기억번은 됐고, 니은번 A가 0이면, if A가 0이면 이래서 연속이냐고 물었습니다. 1을 위에다 집어넣었을 때 0이고, 아래다 에 집어넣었을 때 1이니까, 불연속이죠. 네. 역시나 선생님 급번이자 <웃음> 5번만 보면 되겠지 뭐야 급번 x-1에다가 fx를 곱했어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고 물었어 이게 연속이냐 자 우리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연속이지 네. 이게 불연속이지 이게 언제 불연속이야 이래서 불연속이지 네. 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카테고리가 있다 그랬지. 언제? 응. 얘가 불연속인 응. 순간에 얘가 0이지. 네. 얜 연속 맞지. 별다른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지. 응. <목소리> <미안해요>. U9. fx가 <목소리> 위에는 뭐야? 마이너스 d x 플러스 6. x가 a보다 작아.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e x 마이너스 a 자 얘가 일단은 뭐가 연속이래?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자, a보다 작을 때는 연속의 제곱이기 때문에 연속이고요. a보다 클 때도 연속 곱하기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그럼 어디만 따져보면 돼? 그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상황 fx 자체가 연속인 경우 fx 자체, 자체가 연속이려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뭐가 돼야 돼? 2a 마이너스 a가 돼야지, a를 위아래 집어 는 거. 여기 a, 넘어와? 3a. 그러면 a 얼마? 2. 2일 때. 그럼 a, 2됐고요 두번째. fa가, fx가 뭐일 때? 어, 불연속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제곱을 할 거니까, 어차피. a에서 자극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고, 우극하는 2a 마이너스 a잖아. 네. 이것들이 각각을 뭐 해야 돼? 네. 제곱. 판계 같으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네. 자, 이쪽으로 가져와서 풀자. 얼마야? 4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우변의 제곱, a 제곱이죠. 네. 네. 넘어오면 3으로 바뀌고요. 네, 0 되겠네요.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 a는 2 또는 6. 네. 그러므로 모든 A의 합은 8. 선생님. 그러면 굳이 얘는 쓸모없는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과정일까? 여기가 제곱이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과정이 됐겠지만 다른 형태의 변형도 있겠지. 그때 너희는 얘가 딱 눈에 보이면 불연속 같으니까 불연속인 경우만 풀 텐데 실제로는 연속인 경우도 체크해 줘야 돼 알겠어? 항상 연속이었을 경우도 체크해 줘야 돼 밑에 사실 불연속인 경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나오면 안 돼? 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 그다난 분리해서 생각한 거고 이 문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한 방에 그냥 내려간 거지 오 10번 11번 1번 문제 별표, 11번 문제도 중요. 체크다. 자, 왼쪽을 좀 지울까요? 왼쪽에 쉬운 문제들. 2번, 이거 지우다 보면 다 지우게 된다. 음. 이 정도만 지우고. 아, 이 카메라가 거기 이렇게 돌리는 거 되게 만족스럽긴 한데. 돌리는 거 보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그또 사야죠 유1 0 보자 자그래프대좀그릴게요 너희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계세요 살았차 응. 풀기 뭐 싫어요? 콤마 말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예쁜 천사가 하는 말 어? 이게 아니라고? 예쁜 천사 아니야? 아니 아니 딴거신 있어 됐네. 아, <웃음> 우율을좀 넣은 것뿐인데, 리미트 x 가0 플러스일 때 f 의 f x 플러스 리미트 x 가2 e 마이너스로 갈때 f 의 f x. 뭐 f f 는 그냥 합성하는 것뿐이에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안에 거부터 넣는데 극한 상태로 방향까지 보라고 했어. 첫 번째.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0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3이지. 맞지? 3인데 3보다 어떤 데서?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3 마이너스를 구하는 거야. f의 3 마이너스 f 함수의 3에서의 좌극한 구하는 얘기지. 3에서의 좌극한 얼마인데? 3. 그냥 3이지. 한번더 쉬우면 그것도 극한 상태로 보면 되겠지. 이쪽으로 갈게. 2에서의 좌극한 얼마인데? 3, 2. 2야, 2. 2는 2인데 2에서의 작극 2보다 조금 위에서 오는거지 음. 그럼 네. F함수 2에서의 우극한은 얼만데? 3 2에서 우극한? 2에서 우극한? 외체 얘가 우극하냐? 2 아니 그럼 이상하고 이상하고 빠질바니 2에서의 <웃음> 우극한는 뭐야? 아. 3 3보다 커 작아 그냥, 그냥 3이지 얘는 계속 3이었지 네. 단한 순간도 3이 아니었던 적이 없지 네. 그러니까 그냥 3, F3 F3에서야 함수 값구 하는 거지 네. 2참 지느낌 하나 맞았다고 그냥 아았다리게 불순데 <웃음> <웃음> 야 이것도 그냥 스스로 잡아먹을 눈물이 지와 이것도, <웃음> 이것도 꼴보기 싫어 <시작해>. 지영시대 <웃음> <웃음> 예뻐졌다. 자 다음 함수에 대해 f 함수를 적어볼게요. fx는 이게 뭐냐면 x 아래는 마이너스 x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정의가 나와있네요.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x가 불연속인 점을 찾아보래 생각을 해보자. 1을 집어넣는데 1을 위아래 집어넣는 거고 마이너스 1도 위아래 집어넣는 거지. 값이 다르지 이게 불연속인 점몇 개? 두 개. 이거 불연속이냐면 두 개니까 기억번을할 필요가 없지. 응. 니은번호자 X-1 곱하기 FX가 X는 에에서 연속이냐고 물었지. 달라? 언니 얘는 결국 뭐야? 얘는 어쨌든 만에 연속이야. 얘는 뭐야 이래서? 연속이면 상관없는데 불연속이잖아.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이 연속이 얘가 불연속인 순간에 뭐 되고 있어? 0되고 응. 있으니 그 순간에 뭐야? 연... 연속이 되는 게 맞지. 디급번 응. 어, 선생님 이번엔 미음번이 맞아요. 큰일났어요. <웃음> fx에 뭐? 제곱이 연속이냐 물었지? 응. 자, 이번에 연속 불연속을 따질 필요가 없지. 일단 불연속이라고 선언이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1회서의 자극한, 1회서의 우극한, 1회서의 함수값 구하고 마이너스 1에서의 정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정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은 거 여기지.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1보다 큰거 여기지. 집어넣으면 얼마야? 1. 1에서의 함수값? 1. 이것들을 전부 뭐해? 제곱 제곱 패턴이 전부 얼마로? 2. 1로 같으니까 여기서는 뭐야? 이하는 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아. 그럼 마이너스 1. 얼마니까 1로 들어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1야. 마이너스 1보다 좀 커. 좀 커. 마이너스 0 1으로 들어오지? 1야. 이거지. 어차피 이 새끼들 다뭐할 건데. 제곱할 제곱 거야. 선생님 그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 다 느꼈어요. 알아. 네. 흔적은 남기자고. 여기도 연속, 여기도 연속이니까 모든 구간 연속이 맞습니다. 그 정답은 기 ㄱ, ㄴ, ㄷ 다 되겠죠. 오케이? 네. 자, 연속함수의 성질. 여기 이 단원의, 이 단원의 정말 재미는 그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말에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떤 함수든 연속인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 그걸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는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어떻게 구해? 네. 연속인 범위 자체가 정의역이라고 랬지자 네. 다시 떠올려다 다음 함수는 항상 연속이야. 즉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이니까 정의역은 <웃음> 모든 실수야.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닐 때 연속이야. 그 말은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무리함수는 근호안이 0 이상일 때 연속이야. 정의역이 그러니까 근호안이 0 이상이면 돼. 오케이? 가우스 함수가 좀특이하다 그랬지. 가우스 함수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고 다 있는데 불연속이야. 왜? 좌우가 달라. 어디서? 기호안이 정수일 때. 이해 돼? 그거 기억해. 그래야 돼. 얘기한 거 까먹고, 딴데 써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얘기한 건 기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자주 까먹어요. 시우 들어왔네? 살아있어? 언제 들어왔어? 40분쯤에 들어것 같아. 진짜야? 아수 믿을게. 콧구멍 괜찮아? <웃음> 응. 아, 괜찮아. 나 아는 백신 주사를 맞으려면 맞지. 콧구멍 뚫는 건 진짜 너무 아파. 한 30분 동안 푹고 아파. 응. 콧... 너무 추울 때 뚫리면 콧물 흐르는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콧물이 콧물인지... 어 만져보기 전에는 콧물인지 코피인지 모르잖아. 코피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 아, 내가 피곤했나? 그래서 아, 빨간 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딱 보잖아. 투명해. 에라이씨. <웃음> 자다가 코피 흘려보신 분, 저 많이 흘리거든요. 자다가 뭐 뜨뜻한 게털 나오면, 이렇게 문대서 네. 수분이 날라가면 콧물이고, 이렇게 문댔는데 <웃음> 뭐가 가루가 떨어지면 피야. 피 많이 묻었을 때 이렇게 만지면 아... 뭐가 말리잖아. 네. 어. 그래서 자다가 나 입을 많이 갈아 먹었어. 갈아 먹었어. 갑자기 는 같네. <웃음> 자, 아, 그 얘기. 여기 이단원은 진짜 중요해. 수학 2에서 생각해봐봐. 미분 문제 몇 개, 적분 문제 몇개 분명히 보일 거고 수의, 그 극한이랑 연속에서 낼수 2에서 극한이랑 연속해서 낼수 있는 문제들도 보일 거야. 단원에서 요구하는 말 자체는 되게 적은데 풀어야 될건 되게 많은. 좀 그런 상황이니까 기억하시고. 한 가지 여기 지금 비출문제에 넣는데 어잘안 나오는 수능에잘 나오지 않는 정리들이 좀 있지. 여기서부터 처음 정리가 나오는데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는 그냥 최대값의 소급 구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사이값 정리가 너희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거야. 실근을 적어도 한개 가지려면 갔습니까뭐 이런 말들이 나오겠지. 그럼 사이값 정리는 뭐야? 이 사이에 0이 있다는 라걸 보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너희가 가끔 헷갈려하는 문제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fx와 fx는 뭐 2분의 1x와 1,2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이게 디귿 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해? 얘를 넘기지. fx 마 2분의 1x는 0으로 잡는 거야. 0이 되게끔 다 넘기는 거야 일단. 그리고 1을 집어넣은 값, 얘 값이 뭐 힌트가 나오겠죠. 2를 집어넣은 2를 곱해서 어떻게 돼야 돼? 얘를 hx라고 만들고 h1 곱하기 h2가 0보다 작은을 보이면 되는 거지. 그게 맞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를 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 안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는 구했더니 k가 뭐 알파와 베타 사이더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f x 은 k 마이너스 2 K-2분의 9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8 K-1 얘가 0보다 작아. K는 2분의 9와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범위, 그 그러니까 실근의 유무 적어도 한개 여집합하지 말고 <웃음> 실근이 적어도 한개이 표현이면 수학 2에서 표현이면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보는 것 색값 정리가 뭔데 기억이 잘 안나면 곱한게 0보다 작다. 기억해라. 오케이? 응. 구간의 양끝 값에 대해 어, 정리 간단히 해주시고 일단 문제 푸는데 좀 집중을 할게요. 세트 4까지 진행을 할건데 풀면서 지금 힘든 문제는 꼭 얘기하셔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특히나 연속 분연속 문제들은 집중해서 풀어. 항상 마지막 문제가 연속 분연속 이 같긴 하거든. 아, 요거 한번 보자. 20페이지 20번. 요거 같이 보고 왔습니다. 페이지 20에 20번. 시우 이거 어성시사 있니? 찾고 있니, 지금? 잔다. 자니? <웃음> 아, 아, 안 들려? 아, 잘 들려 이제? 아, 잘들려어 아. 녹화도 이렇게 됐던 얘기야. <웃음> 아이고, 한번 재부팅을 했더니 안들린다 시우야, 이거 최근 있니? 어 3, 시 4? 네, 있어요. 아, 네. 수학을 피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 네. 여기 <웃음> A, B, C는 3, 7이니까 1 2, 3, 4, 5, 6, 7, 6. 개 높네. 삼각형 abc 가 있어요 삼각형 abc 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 mx 플러스 1 0,1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거네 네. 얘가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야 그럼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지 이렇게 지나면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서 군데. 군데. 네. 이렇게 지나면 한 군데. 한 군데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나 세점에서 죽었다 깨도 못 만나죠. 네. 죽었다 깨도 못 만나요. 세군데서 만난게 그림면 제가 노벨평화상 드릴게요. 선생님이요? 네. 음... <웃음> 요점의 좌표가 네. 지금 3,7이고 여기는 0,1이고 여기는 얼마야? 1,0이니까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기울기는 2지. 네. 그러면 FM이 뭐라 그랬어? FM은 만나는 점의 개수잖아. M이 2보다 크면 안 맞나요? M이 2면 하나 맞나요? M이 2와 또 카메라 밖에서 풀고 있다 또 씨. <웃음> M이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선 두개 맞나요? M이 마이너스 1이면 한개 맞나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안 맞나요? 개복잡하게 썼지만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음,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거 이제 fx 이렇게 만들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fm을 g 이걸 fx라고 하자 뭐 m 대신 x 넣어갖고 fx를 곱했더니 얘가 실수 전 구간의 연속이다 gx는 최고차항계수가 2분의 1이 2차함수일 때 이해돼? 그럼 이렇게 붙겠지. x-2 x 플러스 x 1 이게 gx겠지. 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인 순간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0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하니까. 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엮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건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려야 돼. 이제. 알겠어? 20번처럼 그림 그리는 거 기본 장착해야 돼. 저쯤에서 나오거든 옛날 번호로는 한 20번? 줌킬러 형태로 일, 지금 이 20번의 난이도가 줌킬러라는 건 아니고 줌킬러 형태 문제들에서 요렇게 뽑아서 다른 것과 엮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익혀주길 바래 어, 23번 같은 경우 그옆 페이지지? 네. 23번도 그냥 합성이야 이거랑 다른 표현 썼다고 착각하면 안 돼. 같은 거야. 어? 설마, 당황할까봐. 음. 쭉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똥싸나 봐. 똥싸한테 저런 소리 나면 진짜 병원 의사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